크리스마스 이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날이다. 다들 일찍 잠든 거 안다. 나만 일찍 잠든 거야? 진정한 인사는 이런 번잡한 날 귀찮게 어디 나가서 놀고 그런 거안 한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70kg 지니 못하면 취두부 먹기로 한 약속 지키려고 한다. 가짜 아니고 진짜 취두부다. 전문가의 진품감정한번 먹어본 맛이라 생각보다 쉽다. 별로 안 무서워서 살을 못 뺐구나. 취두부 좋아하는 개토끼 타바스코 가글은 필수 빨간 취두부도 한입 혼자 한 약속이지만 약속 지켰다. 인속의 취두부는 위험하다 아나 내 김치 뚜껑 개 짓밟혔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혼자 파티합니다 라면 파티 응 내꺼야 팝업으로 가다가 미끄러질 뻔했다 크리스마스날 산타복 입고 병원 실려가면 답도 없다 라면은 1인분 2개 국물스프는 하나만 넣을까? 한개 반 나는 이 정도 익었을 때가 맛있더라 초반에만 먹을 수 있는 꼬드랍 물에 찍어 먹는 라면 그냥 버린 건데 던진 물건에 집착하는 개토끼 어떻게 들어갔어 일로와 라면으로부터 자가격리 완벽한 반려견 파 큼직 계란 탁 역시 살찌는 음식은 개맛있다 추운 날 밖에서 끓여먹는 라면은 말이 필요 없다 외국 셰프 영화를 보면 미쉐린급 레스토랑 음식은 신맛 산미를 강조하더라 타버스코를 넣으면 미실인 삼스타급 라면이 되는 거야. 부족한 산미 추가. 먹는 환경에 따라 몇십만원짜리 소고기보다 몇천원짜리 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영양성분은 더 안좋은데 왜이리 맛있는거야. 국물은 남겨야겠다. 오늘 선 넘었다. 남기지 말고 다 먹었으면 안 흘렸을텐데. 라면 국물은 남기는게 아니라는걸 오늘 또 배웠다. 배웠으면 바로 실행해야지. 남기면 흘린다. 개토끼 라면 격리 해제 해제 실패 그런 거 아니야? 라면 파티 후식은 치킨 치킨은 손으로 먹기 때문에 손을 잘 닦아야 한다 닭다리 순살 요즘 많이 먹는다고 다이어트 포기한 거 아니다. 추운 호한기를 버티려면 어느 정도 칼로리가 필요하다. 추운 날 운동을 안하고 안 먹는 게 다이어트에 더 도움되는 거 아니야? 타바스코는 치킨에도 잘 어울린다. 오늘 이후로 취두부는 손절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못 먹을 맛은 아니다 그냥 안 먹고 싶은 맛이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저는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매우 인싸라 이따 저녁에 개토끼랑 콜라텍 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탄수화물을 먹으면 옷을 벗어도 덜 춥다 힘이 넘치는 라면 로이더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로 나의 다이어트는 조금 더 늦어지겠지만 이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다 라면 두개 먹었을 뿐인데 맨바닥 물구나무 서기도 무섭지 않다 개토끼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했다 추운 날씨 발을 보호하는 개신발 요거 아니다 진짜 개신발 고장나버린 개토끼 민첩함을 잃어버렸다 m h o i o u f s t time <laughs>